어 모자 샀나 봐. 모자 샀어? 응. 오, 예쁘다. 테스트 하나 샀어. 빨리 빨리 해 아, 돼. 어, 어, 네. 그래서다. <웃음> 네. 옳지. 네. 옳지. 엄마. 어? 나 여기 이렇게 여기 위에 반방이 달아달라고. 어, 알았어. 응. 스스로 내려와, 내려와야돼 <웃음> <놀린> 처음이에요 파이팅 <놀린> <웃음> <웃음> 와 멋지다 드리야 옳지 밝고 어, 옳지 잘하네 어 올리고 와 잘한다 거기 노란색 어 o n c 너가 다리가 너무 좀 짧다 내이가 It's a cream i t a c a i t c h e a cream 얘침 얘 모으는 것 같아. 가자. 네, 얘좀 네, 얘 네, 네, 약간 줘, 불안해. 왜 따라와. 리 거리 가까이 있으면 속떼로나가니까 아니야 리 그대로. 그대로. <웃음> <그래요>. <웃음> 우리 집에 데리고 가자. 안돼. 왜? 응. 땅콩이 보고 <웃음> 땅콩, 땅콩이 교육 좀 시키게. 거 <웃음> 응. 가자. 이제 가자. 얘네 예쁘지마. 우리 침 맛도 안 얘 너무 웃겨 얘 이빨에 먼저 마중 나와 있는데 진짜 아 어, 내가 이 뛰어서 보여줄게 얘 풀어봐 어머 어? 그 이빨 때문에 약간 느낌이 오나이리와쳐 미쳐 미쳐 자기 해볼래 어, 어 아니 뭐, 괜찮아 어, 뭘 괜찮아 네가 이거 못 괜찮은 거 어, 내가 안 괜찮아 그안 <웃음> 내가 안 괜찮다고 <웃음> 그냥 아 그냥 걷네 기도하네. 아. 엄청 힘들다 얘 근데. 어. 아 장난이 아니야. 어? 어. 내가 할게 어? 내가 게로 갔어.